저거 해 가지고 또 감당할 감당할 수가 없게 돼 나면 저거 한봉지까 보냈는데 나면 열봉지까 보내고 이러면은 골치 아파진단 말이야 아이 이 잔이 아닌데 뭐좀 기다려 보세요 17일반으로 더뭐투네이션이다든지 그런거 뭐 터질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아그 새우 대가리는 잘 모아놨다가 오늘 못 먹으면은 나중에라도 내가 동영상 이라도 찍어서 올릴게요 예 실시간으로 못하기, 못하면은 못하 동영상 이라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새우 저거 새우나면 해먹으면 맛있지 나도 그 생각 했었는데 새우탕 사다가 아주, 아주 좋습니다 새우 넣어서 먹으면 진짜.